try to catch me i g t t t e e n son yo 저저안 보이죠 이렇게, 이렇게 안 보이잖아 바디 프로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엄마가 힘내라고 먹을 것좀 보내주셨어요. 양파스. 어, 저는 양파 정말 사랑해요. 어, 양파 진짜 크다. 양파스. 요것은, 오, 에어박스. 미니 에어박스입니다, 여러분. 저 이제 탄수화물을 고구마 대신 에어박으로 먹어야 돼가지고. 오! 대박, 대박. 이거 아마 저희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 같은데. 아. 어.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나중에 맛만 좀 봐야겠어요 아기리굴 와우 소고기다 호주산 치맛살입니다 아 치맛살 너무 맛있겠는데? 와우 이것은 부채살 지방이 적은 소고기를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엄마 잘 먹을게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식자재 같은 거 자주 보내주셨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보내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온 택배를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소고기도 엄마가 한 100g 정도씩 소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먹다가 질릴 때한 번씩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식구쯤까지 걸어올라오기입니다 6분 걸리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<웃음> 먹겠습니다 <웃음> 그나마 아침엔 사과라도 먹지 점심 저녁에는 닭가슴살 단호박만 먹어요 음. 양파 조금 썰어 먹고 그래서 진짜 오늘만 버티면 오늘만 버티면 <웃음> 와 내일 그 촬영 끝나고 먹는 야채 곱창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진짜 밥 제대로 볶아서 그냥 진짜 저는 <웃음> 이제 아침을 다 먹었고요 배가 고프더라도 할건 해야죠 제가 요즘 이제 그 책을 읽고 어떤 그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예, 전달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찍고 있는데 어, 5초의 법칙이 그첫 번째 컨텐츠가 될것 같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이어트가 참 힘든 게 배가 고프면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면 배가 고프거든요 지금 이제 설거지를 막 마쳤는데 이제 배가 고파요 예. 하여튼 돌아서면 배가 고픈데 또 배고픔을 잃기 위해서는 또뭔가또 몰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배고픈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시간도 잘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참고 얼마나 여기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요즘 어쨌든 뭐 배고프다고 뭐 칭칭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단 기입니다 계단도 끄시고 운동도 끄시고 물론 운동은 계속 할 거지만 지긋지긋한 식단은 끝입니다. 잘 나오겠죠? 복근이 복근이 어 복근 선명해졌다 그래도 후, 내일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서 잘 찍어보겠습니다. 와 이게 뭔줄 아세요? 이게 제가 한두달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재고 그날 운동할 부위 적어놓고 그리고 운동 한 날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달력이에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언제 채우나 했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7월 달에는 운동을 하나 둘딱세 번씩 없고 사실 열심히 했네요 그간의 여정이 아 뭔가 뭉클한데 뭔가 벅차오르네요 <웃음> 제가 아직 인바디를 안재봐서제 체지방이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일 아침이 될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엄청 낮진 않을 거예요 뭐 10% 내외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며칠 전부터 수분을 점점 줄여가면서 수분 조절 하잖아요 저는 오늘 요거 요거 두 번으로 예, 버티고 있습니다 벌써 한 번은 다 마셨고 이제 <웃음> 한 100ml 정도 남았어요 진짜 이거 <웃음> 저 원래 진짜 물 보거든요 근데 목 목마를 때마다 그냥 목만 축이고 있어요 아껴 먹어야 돼요, 이거. 오늘 밤까지만 딱 먹고, 내일부터는 촬영하기 직전까지. 수분도 끊을 예정이거든요 사실 뭐제몸 상태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바디 프로필을 하는 김에 인생에 몇번 없는 그런 뭐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있고 요즘 이 유튜브 광고가 또좀 이슈잖아요 저는 마이 프로틴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있고 팀메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일종의 뭐 홍보대사죠 그래서 매달 마이 프로틴으로부터 제품을 협찬을 받고 있고 저는 또 할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겠다고 이제 멸치를 탈출해보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도전을 진행하면서 마이프로틴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뉴스에 뉴스 보니까 내일 비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는데 제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진짜 제가 이제 정장 컷도 있어 가지고 정장도 들고 가야 되고 짐이 많거든요 근데 비 오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 원래 이 시간대면 이제 물 마시면서 먹방을 보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 하는데 지금은 <웃음> 이상하게 배도 안고파요 예. 네. 살짝 지금 좀 약간 살짝 이게 울컥해 가지고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<웃음> 어쨌든 내일 잘 찍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아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<웃음> 알람도 안 듣고 그냥 잠이 깨버렸네요 뭔가 설레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 날 그러니까 당일날 공복 체중 한번 재보겠습니다 12kg에서 6 8 5까지 뺐습니다. 13.5kg 감량 맞나? 아, 맞네요 13.5kg 감량. 아 진짜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. 그0 그러면 헬스장 가서 인바디를 한번 재서 체지방을 얼0지 한번 보고 올게요 저는 인바디 재고 왔는데요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제가 적어 왔는데 체지방 0이 7.1kg고 체0방률은0 0 3네요 5%대로 내리는 사람들0 0 0 0 0 0 0 0아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마지막 닭가슴살입니다 하필 또 이게 하나가 남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동안 닭가슴살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보이십니까? 노브랜드 닭가슴살 몇 봉지야? 진짜 몇 킬로를 모은거냐? 내가 닭가슴살 만 예.. 계란 계란도 진짜 어지간히 먹었네요 아.. 진짜 닭들한테 너무 고맙고 당분간은 닭을 좀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식단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식단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야 잘가렴 <웃음> 와, 인지, 있는것은데요 <웃음> 오늘 챙겨 갈의상들입니다 I'm ready! Let's go! w 지금 소감이 없세요 소감이요? 응. 기대됩니다. 어... 기분이 좋아요. 기분 좋아요. 끝났어끝나고뭐다실 끝났어. 거예요? 야채났창이요야채습창 <웃음> 많이 드실 거예요?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페라는? 아, 페라. 페라의 참미슬 테슬라. 제가 또 테슬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볶음밥은요? 볶음밥 당연히 있어야죠. 얼굴이 많이 헷갈리는데. 네. 자영업자어요 아, 이게. 어. <웃음> 이것만 믿고 있어. 무서 음. 무서워.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가짜 사나이 꼭 가고 싶습니다. <웃음> 첫 번째 컨셉 찍고 왔어요. <웃음> 너무 힘들어. 일단 찍고 나니까 다음은 좀더 잘해 주시다두 번째 컨셉으로 들어갑니다 렛츠고! 끝났습니다. 아, 고마움도 하셔서. <웃음> 이제 셀렉카로 가볼까요? 마법의 거울입니다. 마법의 거울. 보람 있다. 보람차다, 보람차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저 이제 끝났습니다. 아, 메이크업부터 셀렉 하는 데까지 총 3시간 걸렸어요. 야, 취급창 먹으러 가자!